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해야죠 수사돼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에 범죄 혐의가 있고 또 불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특정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나 불법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수사해야 되죠 수사해야죠 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친환경계에 갖고 있는 누군가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급한그 누군가는 법원에 의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최측권으로 특별관계인으로 인정된 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검찰의 독대가 됐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권은 폐지하겠다. 예산은 독립해서 편성하겠다. 인사권도 독재적으로 갖게 하겠다. 라고 얘기,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채집권을유지에 앉힌 다음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조치를 모두 풀어버리는 무서운 우리의 검찰 대통령의 말만듣는 그런 검찰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복수사, 지혜수사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본인이 동제받지 않는 본인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러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을 통한 독재, 검찰을 통한 파수,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의 배송이자, 상권 분을지기의 배송이자, 국민기본권의 배송이자, 우리 미래의 회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통해서 보복하고, 검찰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고는 그런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지난 분 여러분, 에서분여러은여러 가지를 명여러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검찰을 개혁하라 검찰이 더그 이상 언론과 기득권과 짝짝둥이 돼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그기망을 모두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회복했던 문민의 시대, 민주의 시대를 다시 검찰발수 검찰에 의한 정치국의 시대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피해왔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국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월란지시다 민주주의를 꼭 비워왔던 그리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왔던 그자부심으로그 결정으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미래로 가게 하고 동합되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을 있고 실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이진환 후보가 대통령이 되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함께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